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창세기 17장 1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브라미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어, 완전하라라는 이 말씀은 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는 하나님의 전능성에 기초한 완전이죠 완전에 대한 요구죠 음. 어, 하나님의 전능, 전능성이란 어, 하나님이 이루어내실 그 언약의 근거를 두고 있는 겁니다 어, 내가 전능하다 어, 너는 내 앞에서 어, 완전하라라는 것은 하나님이 에, 어떤 하나님이냐 나는 음, 너에게 둔내 언약을 에, 반드시 에, 이루어내는 하나님이다. 그언약의 근거를 두시고 완전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자 어, 굉장히 부담되죠. 음, 그러나 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이 완전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예, 아셔야 합니다. 아, 완전의 의미가 뭔가? 이게 대체 완전이라는 것이 어떤 걸 의미하는 것인가? 일차적으로요. 예,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고 언약의 근거에 하셔서 말씀하시는 거라고 어, 성경은 말합니다. 어, 이 완전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 어, 너 어, 내 앞에서 똑바로 살아라 어, 이런 의미 아니에요 어. 아브라함아 어, 내 앞에서 내 앞에서 라는 말은 원어로 보면 내 얼굴 앞에서 라고 되어 있어요 내 얼굴 앞에서 어, 걸어가라 행하여 완전하라 그랬으니까요 걸어가라 내 얼굴 앞에서 걸어가라 라는 말은요 네. 믿음으로 걸어가라는 거예요. 내 앞에서 믿음으로 걸어가라. 똑바로 살아라라는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준 믿음 그 믿음 그 믿음의 근거를 언약에 두고 하나님의 약속에 두고 네 모습 보지 말고 내가 준그 언약에 잡혀서 언약 붙들고 걸어가라. 이게 완전의 의미예요. 완전이라는 말은 신약에서는 이 똑같은 이 완전을 여러분 잘 알고 있어요. 온전이라는 단어로 씁니다. 그리고 어, 거룩이라는 단어하고도 같아요. 의미가 온전 거룩. 그래서 마태음 5장 48절에 가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세요. 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무엇과 같이? 어,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어떡하라고요? 온전하라. 아, 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하늘에서 온전하신 것처럼, 완전하신 것처럼, 완전하시잖아요. 그처럼 너희들도 어떡하라? 완전하라? 온전하라. 어, 여러분, 이게 성경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어,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지. 아니, 하나님 아버지야 뭐 신이시니까. 그래, 완전하고 온전하시지. 어, 그런데 피조물인 내가 구원받았다고 온전할 수 있는 문제인가? 안 되는 건안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지금 안 되는데, 안 되고 있는데 이런 정말 이루어질 수 없는 불가능한 것을 향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가 온전하니까 너희도 온전하라? 어때요? 이게 어떤 사람의 말이라면 여러분이 반박하고 반문해도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틀림없는 진리다 이것은 사실이다. 나의 어떠함 때문에 바뀌어지는 건 진리가 아니에요. 내가 할수 있으니까 이건 진리고 내가 못하는 거니까 이건 진리가 안 되고 이건 진리가 아니죠. 상대적인 건 진리가 아니에요. 절대적이어야죠.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는 것은 너희가 된 거니까 되어라 라는 말이에요. 된 거니까. 어? 안 되니까 안 되는 문제지가 아니라 된 거니까 되어라. 여기에 우리의 믿음에 대한 문제를 여러분이 갖다 놓아야 돼요. 믿음이 뭐냐. 성경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나는 정말로 받아들이고 있나. 난 그걸 믿나. 이게 믿음이죠. 내가 어, 그럴 수 있다. 내가 할수 있다. 거기에 두는 걸 누가 믿음이라고 합니까? 어떻게 완전히 가능한가? 대체 전능하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길래 무엇을 버리셨, 버려놓으셨길래 예수님은 하늘의 아버지가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되었다. 그러니까 온전 한게 맞다. 온전하라. 이게,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정말. 현실적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게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답을 줍니다. 우리가 이미 되었다는 사실, 이미 온전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혀줍니다. 이 완전이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 단어는 타밈이에요. 타밈. 뜻은. 흠없는 이란 뜻입니다. 아,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아, 또 다른 말로는 에, 온전한 뜻도 되고 거룩한 이런 뜻이에요. 흠없는 뜻입니다. 출애굽기 12장에 가보세요. 이 온전이 이렇게 나타나요. 이 탐임이라는 단어가 출애굽기 12장 5절에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이 흠없고가 뭐예요? 타임이에요 온전한 그 뜻입니다. 흠없고 일련된 숫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 취하고 그러니까 아, 온전이라는 것을 흠없는 것을 어린 양으로 지금 준비하는 모습이죠 그 탐임이 이렇게 등장하는 겁니다 온전이 그래서 보세요 이 온전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21절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흠없는 어린 양입니다 온전한 어린 양을 택하여 6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인방과 좌우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국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인방과 좌우문설주의 피. 이 어떤 피죠? 흠없는 어린양의 피입니다. 이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6월 패스오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죽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유월절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며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흠 없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온전해졌다 그것을 예식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6월절 어린 양의 좌우 문방과 인설주의 피를 발라서 죽음의 사자가 패스오버하는 일을 하나님이 왜 굳이 경험시켜줬다고요 그 안에 있는 그 집안에 있는 자들의 상태가 어떠하냐를 묻는 게 아니라 어린 양의 피가 그 어, 집을 덮었느냐는 거죠 그게 온전인 거죠 내 상태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실행됐냐는 거예요 내가 그것에 순종했냐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가 인방과 좌우문설주에 발라서 그걸 보고 넘어가. 여기에 어, 여기에 하나님의 온전히 경험시켜 주시는 것이고 이것이 온전이라는 것을 보여 내 주신 겁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에 분명히 해서 신약에 와서는 그리스도와의 하나됨. 6월절 흠없는 어린 양의 피와 하나로 돼 있는 그 언약의 믿음이 하나가 되었을 것을 그것을 완전 온전 그걸 거룩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늘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완전하라 이 말은 너희들 행동 똑바로 해 그렇게 살면 안돼 행동 거짓 바해그 말이 아니에요.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너희를 살려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언약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와 너희가 묶여 있느냐 하나 되어 있느냐 이게 온전에 이르는 모습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만 나의 신앙의 근거를 두고 나의 믿음의 근절을 삼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있느냐 자꾸 내 모습을 보는 모습이 아니라 이런 내 모습 속에 나는 어떤 언약의 믿음을 붙잡고 있느냐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과 같이 우리를 향하여 언약의 믿음을 두신 그 하나님의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그 언약의 믿음을 붙잡고 온전하라 아멘입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죠 히브리서 9장을 가보세요 히브리서 9장 1 4절입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어, 이게 바로 온전이죠.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 나는 그 양심이 발라요. 그래서 저는 양심대로 이렇게 살면서 어 예수를 믿는다고 저는 고백할 수도 없고 이렇게 살면서 저는 천국 간다라고 저는 전못 믿겠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거짓되기 때문에 저는 신앙을 똑바로 못합니다. 굉장히 양심 발언 같고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이죠. 지난 밤에 과음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는 부끄러워요. 그러니까 예배당에안 갈래요. 이게 신앙 좋은 건가요? 지난밤에 술을 먹었습니다. 회개합니다. 제 안에서, 어, 그, 어, 온전을 이루시고자 자기를 내놓으시고, 피를 다 쏟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지는 거, 이것이 우리 안에서 온전을 이루어가는 모습입니다 계속 볼까요? 히브리서 10장을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했다고요? 네. 거룩함, 온전함을 얻을 거라고 되어 있어요 이미 얻었다 그러죠? 얻었도다 어, 이 뜻을 따라 6월절 어린 양의 그 흠없는 자기를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미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됐다는 거예요 거룩함을 얻었다는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받으셨답니다 11절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들이시고 한 영원한 제사 십자가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십자가의 그영 단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거룩하게 된 자들을 어, 이미 에, 하나님이 내가 영원한 언약 속에 영원한 하나님의 마음의 뜻의 두심 속에 내가 저를 내 백성 삼겠다 이미 거룩하게 한 자죠 하나님의 계획은 결과니까 그렇게 거룩하게 된 자들을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 여러분 에, 어,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온전을 하나님이 어떤 값을 치르셨는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권능은요 하나님에게서 어떠한 희생과 대가집을 없었어요. 능력만 나타났죠. 우리 한 사람을 거룩하게 삼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하게 만들어내는 이 일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속성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이 뭐냐 우리에게 희생과 하나님의 말도 안 되시는 비하 자기를 죽이시는 이 자리까지 오셔서 만들어내어주신 게 온전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에게 가지셨던 언약을 하나님이 이렇게 지키셨어요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저 십자가는 내 상태에 따라서 십자가가 효력이 있고 없고가 아니에요 이미 저 십자가는 이미 하나님이 나를 거룩한 성도 거룩한 자녀 삼으시는 일에 있어서 조금 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내 상태와 상관없이 이미 그것을 선언해 버리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영광에 대한 언약의 믿음을 나는 붙들고 있는가 언약의 믿음을 갖고 있느냐를 물어보셔야 돼요 어, 카톨릭을 왜 이단이라고 하죠? 영,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우리를 온전하게 한그 일에 대하여 믿음을, 언약의 믿음을 보여 내지 못하는 거예요. 날마다 십자가를 예수님을 죽이는 그 일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 나의 어떠함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내 안에서 이뤄내시고 성취해내시고 완성해내셨는가를 보십시오 이걸 가지고 있는 자를 성도라 그러는 거예요 이 언약의 믿음을 붙들고 사는 자를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 언약의 믿음의 실행자로 이 땅에 사람 몸을 입고 오셨고 그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여러분이 십자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그 믿음 안에는 내 믿음 이전에 하나님의 언약의 믿음이 선행돼요 하나님의 언약의 믿음이 십자가에 있는 것이고 그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반드시 이 십자가의 믿음을 통하여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으신 것을 나로하금 여이 역사 속에서 드러내실 거다. 맛보게 하실 것이다. 누리게 하실 것이다. 이 일을 위하여 예수님은 오신 겁니다. 요한복음 19장을 보세요. 28절 그 외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이게 테텔레스 타인데요. 히브리 말로는 이게 타임입니다다 이루었다. 끝장내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신 겁니다. 뭘다 이루신 거예요? 이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죽으심이에요. 그래서 어, 하나님이 영원한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을 예수님이 실행하신 것을 마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 하나님이 구원하려고 삼으셨던 자기 백성의 탐임 온전함 십자가에서 끝난 겁니다 영한 번으로 온전히 영원히 온전하게 되었다 그런 존재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완전이라는 것은 인간 측에서 이렇게 용어적으로 잘못 이해하면 어 그런 거죠. 똑바로 살아야 된다는 문제로 보면 인간 측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불가능한 거로밖에 안 보여요. 그러나 이 완전 온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용어는요. 그런 게 아닙니다. 언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이 일을 실행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에 오셔서 그것을 끝마쳤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없느냐가 온전의 유무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온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여러분이 아무리 착하고 윤리와 도덕 안에서 어, 세상이 알아주는 깨끗한 사람이랄지라도 온전히 아닌 거죠. 퍼펙트 개념이 아니에요. 완전 온전. 아 퍼펙트한 거구나. 컴플리트 데이터. 이런 퍼펙트의 개념이 아니라 못 나면 못난 대로 약하면 약한 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 이게 온전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그러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냐의 유무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깊이 되물어야 할 문제는 그겁니다.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기독교 신앙을 내가 정말 하고 있는 자냐 아니냐라고 물을 때는 내가 얼마나 어, 예배 출석을 잘 하느냐 얼마나 내가 날마다 어, 술 담배 안 하고 성경을 보고 기도를 잘 하고 있느냐 이건 언제 얼, 얼마든지 종교적일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 가내 안에서 나로 하여금 음, 나의 신앙을 하도록 나의 모든 삶 저반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와지는 것으로 지금 나의 모든 것들이 되어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냐는 거예요. 그 예수가 내 안에 계심으로 그 증거로 내가 오늘도 누구와 대화를 하면서 그 사람에게 격려를 하고 때론 책망을 하고 예수가 없이 나오는 것은 비판이죠. 정죄죠. 예수가 내 안에서 사심으로 인하여 나오는 것은 그에 대한 깊은 사랑입니다. 예수가 내 안에 사시느냐의 문제로 고민하셔야 돼요. 나의 어떠함으로 완전하고 말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내 안에 계신가. 흠없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언약의 성취자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 언약의 믿음으로 나는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는가. 네. 물으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의 가장 큰 출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신앙의 전부예요.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보시면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 완전하라라는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이루어내어야 할 완전히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완전하면 도대체 뭐가 완전이겠어요 아브라함이 이루어낼 완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완전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완전 속에 완전하라라고 하는 이 요구가 책망이 명령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가가 중요하죠 하나님이 이루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루시는 완전에 대해서 왜 완전하라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냐 말이에요. 왜그런줄 아세요? 언약의 믿음 주시겠다는 거예요. 언약의 믿음 붙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으로 어이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우리도 그 언약에 대하여 반응하라는 겁니다. 완전하라. 언약의 믿음 붙들라는 거예요. 언약의 믿음 줄 테니까 이 언약의 믿음으로 살아라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완전하라라고 하는 요구는 다른 게 아닙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은 사탄 내 머리를 박살낼 것이요 상하게 할것이요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를 해결하고 아브라함을 구원해 내실 겁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구원하실 하나님은 이 여자의 후손을 아브라함의 몸을 통하여 오실 씨로 약속을 하셨고요. 그 씨가 누구예요. 네, 여자의 후손이신 그 씨가 누구예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죠. 오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성경 구약에 우리가 처음을 열면 창세기 1장 1절을 맞이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 마태복음 1장 1절에 똑같은 1장 1절에 그 놀라운 일을 이렇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1장 1절을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봅시다. 창세기 1장 1절과 같은 의미예요. 함께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개보라. 헬라어에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아브라함에게서 다윗이 나오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족보는 사실은 아브라함의 족보죠. 아브라함에게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의 씨 예수 그리스도. 그니까 아브라함에게 완전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 다른 게 아니에요. 어? 내가 창세기 3장 15절에 올그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씨로 말미암아 줄 것이고 이건 바로 언약이다. 나는 너를 언약으로 끌고 가고 있고 언약 안에 이것을 이룰 것이다. 그 언약의 믿음을 붙드는 믿음의 조상으로 요구하는 거죠. 내 기독교 신앙은 아브라함적 믿음의 신앙인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적 그런 믿음의 신앙으로 가고 있는가 언약의 믿음을 붙들고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할수 있는 나의 느낌과 감정과 나의 신앙의 나의 변화와 나의 어떤 기준에 따라서 하고 있는가 나는 언약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거기에 붙들려서 신앙을 하는 자가 맞나?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나는 음, 울으면 왜 울고 웃으면 왜 웃습니까? 어, 어떤 문제를 보면서 내 자신을 보면서 해결되면 웃고 해결이 안 되면 울고 그것 때문에 천국에도 갈수 있는 문제가 되고 또 지옥에도 떨어질 거라는 두려움과 공포에 잡히기도 하고 도대체 여러분과 저의 믿음의 근거는 무엇이죠? 여러분 무엇 때문에 항상 기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 무엇 때문에 이게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요구한 완전하라 라고 하는 것은 너 행실 똑바로 해라는 것이 아니었잖아요. 언약의 믿음. 내가 너를 창세기 3장 1 5절에 여자의 후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너를 통하여 보낼 거고 네가 믿음의 조상이라면 그리고 네 허리에서 날 오고 올내 백성들이 다 믿음으로 구원 받을 자라면 네가 보여야 할 언약의 믿음. 너 그거 보여야 된다는 거죠. 완전하라라는 거. 우리의 믿음의 구원, 구원의 믿음에 대한 근거 역시도 언약의 근거를 둔 믿음이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물어볼까요? 그러면 어떻게 살란 말인가? 성경은 우리 보고 완전하다고 하고 언약 붙들고 믿음으로 믿고 가면 된다고 라 말을 분명히 성경은 그러 좋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나는 불완전한데요 여전히 나는, 음 여전히 나는 내 자신을 볼 때, 어, 1년 전의 모습이나 뭐 별로 달라 보이지 않고 여전히 나는 내 상태에 대해서 만족스럽지 않은데 그런데도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고 그런데도 내가, 어, 뭐, 거룩하다. 아, 이거 도저히 이게 말이 와닿지 않는데. 그것도 도대체 어떻게 살라는 말이에요. 이게 너무 모순이지 않나요? 내 모습은 완전히 그 불안전 덩어리인데 성경은 나를 완전하다? 내, 내 몸을 어디다 갖다 둬야 될까요? 네.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그런데 뭐라, 뭐라 그 앞에 뭐가 있어요? 에,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죠. 이 행하라라는 게 영어로는 work예요. 걸어가라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 걸어가라는 것이 다른 그냥 이렇게 보이는 형태적으로 걸어가라는 의미가 아니라 믿음으로 걸어가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걸어가라 라고 하는 문제가 이게 어떤 건지 신약에서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빌립보스 2장, 3장이네요. 빌립보스 3장 12절 보세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오,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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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하랍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그대로 행하래요 온전히 이룬 자들이라는 것은 어, 죄가 없는 영화 단계에 들어가 있는 자들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바울이 말하는 온전하다라는 거, 온전에 이미 이룬 자들이라는 것은 죄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언약의 믿음을 소유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언약의 믿음을 소유한 그 이것을 성숙한 상태, 에, 건강한 상태, 거룩한 상태 어, 자, 우리 생각해 봅시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이 어, 할수 없어도 음, 안 해도 할수 없으니까 안 해도 괜찮다 라고 하는 기쁜 소식이 아니올시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니까 그래 나는 죄를 져도 되네 왜 죄인이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구 예수로 구원하셨으니까 구원 받네 기쁜 소식이네 이건가요 여러분 이 사람은 슬픈 소식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기쁜 소식을 만나기 전에 정말 슬픈 소식 죄가 무엇인지 그죄 안에 갇혀있는 자신의 피참함이 무엇인지조차도 모르는 그러니까 죄를 모르니까 이 사람은 은혜도 모르고 구원도 사실은 모르는 거예요 할수 없으니까 안 해도 되는 문제고 안 해도 괜찮은 문제로 복음이 기쁜 소식으로 들려졌다 그 사람은 복음을 잘못 들은 거예요 어, 바울이 그러잖아요. 오늘 여기 빌리포스 3장.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이게 참이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는 것은 내가 예수가 나를 붙잡은 여기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내가 어, 내 자신에 대해서 그래. 이건 내가 할수 있어. 할수 있으니까 하는 거고 못하는 건 못하는 거야. 이건 정말 성경이 말하는 온전을 모르는 것이고요. 예수가 나를 잡은 거.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나를 위하여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와 함께. 이게 요한복음 1 7장에그 예수님의 기도였잖아요.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와 함께 온전한 것 같이. 저들도 저들도 예수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십자가에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들도 우리와 함께 우리와 같이 온전하게 하옵소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잡으신 거 하나님의 그거룩하신 삼위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고 교제하는 일에 우리가 부족하지 않는 그 하나님 안에 온전히 함께할 수 있는 그 상태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거예요 다만 그냥 천국에 들어와라 아, 어, 그냥 그그 지옥까지 않는 것으로 십자가의 어,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가 아니라 영원전에 하나님이 거룩하게 한 자들 하나님의 그 거룩한 안식에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그 거룩한 삼위 하나님의 교통에 들어올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계획하신 그 결과를 십자가에서 그걸 완성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그 예수께 잡힌 바된 예수의 언약이 실행되어서 내 안에 나를 잡으신 그 언약 그 완성 그거 붙잡고 그걸 바라보니까 온전히 이런 게 아니죠. 그래서 내가 정말 기쁜 소식은 죄된 이 상태에서 더럽고 추악한 이 상태에서 나의 더러움에 잡혀서 나의 자아가 처리 안 되는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아파하고 맞아요. 안 되는 문제 가지고 여러분이 신음하는 거 알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복음은 뭐예요? 복음은요. 내가 할수 없는 것을 하신, 완성하신, 끝장내신,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할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 할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하라.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 없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할수 없는 거 알아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그래 할수 없는 그것 내가 온전함과 같이 내 온전함 속에서 너희를 영원히 나와 함께하기 위해서 내가 온전을 이루겠다. 하나님이 사람 몸이 되어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서 이거 하겠다. 그리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온전이라고 선포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자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앞에 내가 온전히 된 자라면 나는 어떤 거로 향하여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눈을 감을 때까지 여러분이 안 된다고 하는 그 치열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것이 기쁜 소식이에요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된 문제라니까 만약의 믿음을 안 갖고 있으니까 살고 싶지도 않고 가도 못갈 거라고 생각하고 아니 가고 싶지가 않으니까 그게 무슨 복음이에요 아니죠 복음은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말 많이 해요 들어올 때 우리 교회 앞에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하나님의 영광 도대체 뭐가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하나님의 영광이 뭐예요 나는 할수 없었는데 하나님은 하셨다가 드러나질 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사람은 못 해요. 나는 못 해요. 나는 이 이거 못 참아요. 나는 이이그 내가 얼마나 잘 살았는데 내가 미, 미, 이민 땅에 와가지고 미국에 와가지고서 그냥 그어어 어,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내 자존심이 구겨지고 나의 명예가 떨어지고 못 참아요. 견딜 수가 없어요 내가 왜 왔나 싶고 내 그런데 이런 내 자신에 대하여 나의 이 벗어날 수 없는 나의 이런 자격지심과 열등감에 대하여 때론 드러나는 교만에 대하여 나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었는데 할수 없는데 하나님이 이 마음 안에 나의 십자가를 만드, 만나게 한그 마음 안에 감사가 터지고 진정한 행복과 만족이 터져나오고 하나님 잘하셨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이 낮추셔서 이곳에 갖다 놓지 않았다면 저는 십자가 앞에서 정말 죄인이라는 걸 고백 못했을 것입니다. 라는 깊은 감사가 터져나오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마음대로 안 커진 거에 대해서 얼마나 속상하세요. 왜저집 자녀들은 저렇게 잘 되는데 왜내 집에는 이렇게 내가 바라는 대로 안 클까? 왜 이럴까? 여러분 어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할수 없는 문제구나.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실 것에 대한 언약의 믿음을 붙잡고 그 자녀를 위해서 정말로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문제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그래서 그래서 정말 그 안에서 회복이 벌어지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이 발생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서 나타나지고 드러나지는 거죠. 여러분이 해서 여러분이 돈 벌어서 여러분이 키워서 그래서 되어지는 그게 그게 여러분의 믿음하고 무슨 연관이 돼요?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계속 교만해지는 거예요. 내가 할수 있는 거 가지고 내가 해놓고서는 그리고서는 기껏 하나님 앞에 홈리스한테 돈 하나 주듯이 그렇게 하나님 이거 아니잖아요 복음은 복음은 내가 할수 없는 문제를 맞닥뜨리게 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를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그래 너이 사실 받아들일래? 이 언약의 믿음 너 가질래? 네. 받습니다. 갖겠습니다. 언약의 믿음을 붙들겠습니다. 예수께 잡힌바된거 그거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보이고자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의 믿음을 보이는 자로 걸어가야죠. 믿음으로 걸어가야죠.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세상을 향한 그 욕심에 대하여 난안 돼. 안 되는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안 하고 싶은 문제에 대하여 회개하시고 언약의 믿음 가지고 살고 살면 세상 욕심대로 내가 못 사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손해 볼 거란 그 마음 회개하시고 언약의 믿음 붙들고 걸어가요. 회개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정말 회개하셔야 합니다. 안 되는 게 아니라 되어져 있는 거 이미. 벌써 되어져 있는 것을 여러분이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가고 싶지 않은 것을 먼저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이옛 본성 이내 욕심대로 살고 내 교만대로 살고 내 꿈대로 사는 게 나한테 너무나 좋은데 이것을 버리고 싶지 않은 마음 가지고서 아, 안 돼요 버리고 싶지 않은데 안 되는 게 당연하지 어 술을 왜못 끊죠? 술 끊는 자, 술 먹는 자리에다가 가, 자기 자신을 갖다 놓고 어떻게 술을 끊어요? 그곳에 안 가겠습니다. 내가 이, 이곳에 절대 가지 않겠습니다. 어. 그러면 이제 유혹이 시작돼요. 네. 평상시 연락도 안 하는 친구가 연락 와서 어, 만나자고 합니다. 아 싫다, 내가 술한잔 사게. 평상시 사주지도 않는데 사겠다고 연락이 오고 그런 거예요. 정말 이시험우고에서 내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정말 그 이미 벌써 이루어진 이 문제에 대하여 행하여. 믿음으로 걸어가려고 하는가. 내가 이 언약의 믿음 없음을 회개하고 언약의 믿음으로 가려고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하여 우리가 마음에 결단과 각오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에 대해서도 하나님 이미 벌써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는 이미 되어진 문제인데 내가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 문제 때문에 조급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자꾸만 쓰려고 하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언약을 붙잡지 않고 살려고 하는 그, 그렇게 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믿음 없음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회개하고 참 되게 우리 언약의 자녀들도 믿음 안에서 잘 키워내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전능하신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믿음에 있습니다 하늘아버지의 온전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온전할 수 있는 근거와 이유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미 나의 죄와 비참함과 나의 모든 것을 위하여 죽으시고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완성되어지고 이미 벌써 성취되어진 승리를 붙들게 하시고 그것을 향하여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언약의 자녀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어 내어놓고 또한 믿음으로 우리가 걸어갑니다 이 자녀들에 대하여 믿고 기도하고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내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걸어가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